초기 탈모? 이런 탈모에 좋다는 거는 다 해봤거든요 되게 뺏뺏해지지 않나요? 탈모계 허준! 탈모탈출 루틴? 저 진짜 탈모 샴포도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고 요렇게 요렇게 빗으면서 되게 빗어주셔야 리카락이 진짜 안 빠진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찌으로 집착하고 있는 머리숱 탈모에 관한 영상인데요 제가 탈모는 아닌 것 같은데 저의 뇌피셜로 초기 탈모인 느낌인 거예요 원래 제가 살면서 머리숱이 없긴 했지만 한 번도 내가 탈모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붙임머리를 한 2년 동안 5번, 6번 계속하면서 이게 계속 붙임머리를 하고 있을 때는 숱이 엄청 많아 보이니까 체감을 못했는데 이게 한번뗄 때마다 머리숱이 훅훅 없어지는 게 너무 확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붙임머리를 완전히 완이 떼고 나서 그때 딱 나의 생머리를 봤을 때 완전 볼륨처럼 진짜 이 정수리가 휑하고 머리를 이렇게 묶었을 때 손에 이렇게 뭉쳐지는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아나 이제 붙임머리 완전 끊고 그냥 자연 모발로 기르면서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뭐 영양제, 시술, 뭐 샴푸 이런 데가 탈모에 좋다는 거는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 저의 정수리를 보여드릴게요 되게 빽빽해지지 않나요? 제관창 붙임머리 뛰고 나서 찍었던 영상들을 보시면 진짜 엄청 많이 빽빽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 따로 병원 다니지도 않았고 진짜 집에서 루틴만 바꿔주고 이렇게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루틴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먹는 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별의별 걸다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맥주효모 이게 제일 효과를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딱히 이 제품 아니더라도 그냥 찐 맥주효모 있죠 이렇게 진짜 환으로된거 아무거나 사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하루에 한두 숟갈씩 이렇게 퍼가지고 물이랑 먹으면은 머리가 진짜 잘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눈 샘치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진짜 있었어요 이게 막 머리가 와다다다 이렇게 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옆에 있는 잔머리나 이 잔디들 있죠 이 정수리나 이 이마 쪽에 잔디들이 정말 잘 자라요 제가 도대체 이게 오길래 머리가 나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맥주 효모 안에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B 이런 게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모발의 성장과 보호를 도와줘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것만 먹으면 새치가 난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지만 새치는 염색하면 되니까 저는 꾸준히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술인데요. 이게 머리를 나게 하는 시술은 아니고 영양제나 뭐 샴푸를 써 가지고 머리가 나는 동안에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정수리가 회행하고 이게 너무 싫잖아요. 저는 그거를 못 기다리겠어 가지고 SMP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쪽에 약간 타투 문신처럼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시술을 해가지고 이런 하얀 부분들을 좀 빽빽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시술인데, 어? 저는 만족을 했거든요. 이런 두피에 흰 부분들이 다 채워지니까 사람이 좀 선명해지고 머릿속도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해요. 단점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 이거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네 번, 다섯 번 리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좀 따갑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강추 이런 느낌은 아닌데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런 먹는 게 귀찮다, 비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샴푸거든요. 정말 이게 샴푸 하나만 바꿔도 진짜 진짜 많은 게 달라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를 정말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이런 루틴들의 효과가 진짜 배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술도 받고 먹는 것도 엄청 바꾸고 했는데 샴푸를 진짜 얼마나 많이 바꿔봤겠어요. 저 진짜 탈모 샴푸도 정말 정말 여러가지 많이 써봤는데 지금 아예 이 라이아 제품으로 정착을 했거든요. 이거 벌써 두 통째인데 이것도 요만큼 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히 다른 뭐 색조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탈모 샴푸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효과를 봐야 추천드릴 수 있는 거라서 테스트 기간이 두달 정도로 되게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 측에서 되게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좋았고 일단 저는 탈모 샴푸를 고를 때 정말 머리가 이제 안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걸 당연히 쓰고 싶었고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성분을 봤어요 이게 뭔가 엄청 자극적인 성분을 써가지고 단기간에 머리가 막 나더라도 그걸 계속 쓰면은 두피가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시 빠질 것 같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될 것 같아가지고 성분도 되게 체크를 많이 했는데 얘는 성분이 진짜 착해요 슬리코노설페이트 이런 계면활성제 프리인데 향료까지 알러젠 프리로 처방이 돼가지고 진짜 순하거든요 근데 또 순하기만 한게 아니라 진짜 모발이 덜 빠지는 임상까지 거쳐가지고 얘를 한 4주 정도 쓰면은 한 10가닥씩 이렇게 빠지던 게한 3개? 4개? 이렇게 빠지는 정도의 그런 체감하는 효과가 딱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은 제가 앞에 맥주규모에서 설명을 했더니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 이 있어 그게 이제 라이아만의 독자 성분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약해진 두피의 코어를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진짜 쓰다보면 은 제가 머리숱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진짜 얇고 가늘어요 근데 정말 모발이 점점 조금씩 두꺼워지고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머리카락이 진짜 안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웃음> 아 진짜 탈모는 머리를 나게 하는 것보다 안 빠지게 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거 저 원래 한번 머리 감고 나면은 바닥에 머리카락 난리나고 머리 한번 빗으면은 진짜 이 브러스가 까매질 정도로 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브러스에서 머리카락 빼는 빈도수가 정말 확 줄을 정도로 진짜 진짜 덜 빠지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얘가 사용감도 되게 좋아요 보통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머릿결이 좀 빳빳해지고 거품이 좀안 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 쓰면은 머릿결도 좋아져요 진짜 몇번 펌핑 안 해도 이게 탈모 샴푸 하고 싶을 정도로 거품이 진짜 진짜 쫀쫀하게 잘 나고 이게 그리고 향까지 진짜 좋아요 보통 탈모 샴푸는 향이 아예 없거나 특유의 그런 어른의 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별로 기대를 안하고 사는데 얘는 약간 플로럴한 향의 끝에 민티향 향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샴푸할 때는 되게 향긋해요 근데 다 끝마치고 나면은 되게 산뜻하고 청량한 민티향이 확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요 라이아 단백질 크림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어? 왜 트리트먼트를 추천해서 이러실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빠지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도 무소승하잖아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약간 풍성하게 납작하지 않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관리하는 동안 트리트먼트는 얘를 진짜 잘 썼는데 보통 저처럼 머리카락이 얇고 숱이 없으신 분들은 좀 무거운 제형의 트리트먼트 쓰시면 은 머리가 진짜 납작해지고 정말 직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다른 트리트먼트들에 비해서 제형감이 진짜 진짜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트리트먼트 하면 은 드라이할 때볼 볼륨감이 진짜 진짜 잘 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양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단백질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겉에만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속부터 되게 쫀쫀하게 탁 붙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런 얇은 모발에 사용해도 탄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볼륨감까지 챙기면서 영양을 채워줄 수 있어가지고 아주 얘도 네, 잘 썼습니다. 얘는 거의 다 써가지고 하나 제돈 주고 이렇게 새 거를 샀는데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딥디크의 블레드 그 향이랑 진짜 진짜 비슷하고 엄청 진짜 뽀용뽀용하고 우아한 향 이런 게 나가지고 저처럼 트리트먼트 향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얘 예, 완전 추천드립니다. 요 라이아 제품들이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품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점 기념으로 진짜 모든 분들께 후기만 쓰면 올리브영 5,000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요것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두 개의 조합으로 효과를 진짜 진짜 많이 봐가지고 저거 이제 탈모 느낌은 진짜 많이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 써볼 생각입니다. 또 약간 탈모하면은 무조건 초장이 잡아야 된다 병원에 가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병원에도 가려고 했었어요 어디에 가려고 했냐면은 그탈모커뮤니티에서 엄청 유명한 탈모계 허준이라는 무슨 님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또뭐 티켓팅처럼 3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약도 한 달에 딱 하루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막 약값도 100만원 넘고 이러길래 아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못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는 병원에 안 가고 이런 루틴이나 습관을 바꿔가지고 정말 막 많이 이만큼 나아졌기 때문에 저처럼 먼저 생활 습관이나 제품들 먹는 거를 좀 바꿔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꿨냐면은 좀 사소하긴 하지만 꾸준히 지켰을 때 효과가 좋았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거예요 이 탈모에는 저녁에 머리 감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고 오면은 이 두피에 노폐물이랑 먼지가 가득 쌓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녁에 안 감고 그냥 자버리면은 두피를 이렇게 꼭막 가 버리는 거예요. 두피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두피가 더 약해지고 그러면 또 머리가 되게 잘 빠지게 되겠죠. 그래갖고 저녁에 그 노폐물 제거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샴푸는 꼭 저녁에 해줬고 이거는 과학적인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찬물로 머리를 감면 으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두피 열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약간 긴가민가한 느낌으로 완전 찬물은 아니고 좀 미지근해서 조금 찬 느낌으로 머리를 감아줬는데 어 저는 이것도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샴푸를 이런 탈모 샴푸를 써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찬물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던 건지 어떤 것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빗질을 자주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빛도 이런 촘촘한 그런 빛 있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엄청 엄청 숭덩숭덩한 이런 브러시죠 이런 걸로 해야 머리가 진짜 안 빠지거든요 저는 필리밀리 이 제품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뿌리부터 절대 빗으면 안 돼요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빗으면서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빗어주셔야 머리가 안 빠지거든요 머리를 자주 안 빗어주면은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면서 엉키면서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엉키지 않게 빗 들고 다니면서 잘 브러쉬로 빗어주는 거이 정도의 생활 습관을 바꿔줬더니 정말 이렇게 빽빽해졌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진짜 찐으로 효과를 본 탈모 탈출 루틴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누구보다 이 정수리 휑한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한 3, 4개월 동안 진짜 별의별 걸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찐으로 효과 본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로만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었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